할랍니다. 음, 왜또카메라 화면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지순이 간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매번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영상 팀 김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닭목표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한 1kg 한 2500원 정도 해요.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인가 4,000원 하잖아요. 근데 15개까지는 배송비가 똑같아요. 한꺼번에 저희도 시킬 때 15개 시키거든요. 이거 이게 한 팩에 1kg 2500원이에요. 근데 이거 1kg 를아마닭 간식 가게 사려면 1kg 사려면 거의 한... 만 오천 원 이상, 은 줘야 돼요. 진수리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가식 자꾸 사주니까 막 긁고, 막 피부 일어나고 그래서, 닭목뼈나, 아니면 오리목뼈, 날개뼈 이런 걸 직접 주문해서, 이렇게 압력받아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저희가 건조해서 주고 있거든요. 평소 때는 이렇게 한캐씩 했어요. 근데 진수리가 이거 한 1, 2주만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고추가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고추를 소량으로 말려야 돼서, 이 목뼈도 세팩 정도, 오늘 3kg 정도 삶아서, 같이 한번 양, 대량으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해동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2kg만 또 빡쳐서 풀렸네. 텅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압력으로 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어요. 너무, 너무 너무 넘치는데. 너무 치는데. 너무 치는데 이건 이건 안 되겠다. 큰 걸로 하자.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음. 자. 냄비 다시 바꿔서 뿅. 아무것도 안하고 순수하게 표만 뭐, 퇴폐 뜯었는데 양이 작아보여 원체 네, 압력 없이 그러니까, 커서. 어서3 k 이렇게 해봐야 한달도 못먹어요 하루에다가 맨날 데리고 서어져야 되죠 간식이 닭 3점 뭐 장난 아닙니다 끓기 시작하면 활력을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식히는 것까지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50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자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어 이렇게 열어도 시소리가 안날 때, 아무래도 음. 뭐 이렇게 잡도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안 하고 하면 터져요. 자가이오세요 가까이, <웃음> 가까이 와안 주고. <웃음> <오, 웃음> 조심 조심. 여러분 열때물 생기는 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아주. 어, 됐죠? 잘 됐죠? 아 어. 됐죠? 이거를 이제 여기 생기는 물을 좀 네, 비워줘야 돼요. 육수를. 어. 이거 육수를요. 네. 보통 그냥들 버리시거든요. 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 삶은 물을 이걸로 해갖고 그 닭칼국수 있잖아요. 그 육수 만들어 쓰셔도 돼요. 찌개 같은 것들도 이걸로 쓰셔도 되고 저희는 진순이 사료 할때 섞어서 버무려서 약간 불려서 줘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육수 내주죠. 아, 노랗다 제가 건조를 해야 돼서 이제 한번 한번 이렇게 다 말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식은 다음에 옮겨서 이따가 좀 이따 가져가겠습니다. 어? <웃음> 이제 왜 이따가 져가겠습니다 어? 이질왜 왔어? 두고 있다가 그지? 말좀볼게가잘 됐나? 확인해야 되겠어? 가보고 가보고 뽀뽀 에이 올라가 가봅시다 된 거. 일단 좀 조성조성 다 볼게. 재신아 네. 한개 먹었잖아. 간 봤잖아. 그만해 이제 간 봤으면 그만해야 우리 고이가제 맛있다. 이고이가제맛있 맛있게 먹어서 아빠한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야, 다먹었다안 해주지 뽀뽀, 뽀뽀해줘. 준수랑, 준수랑 한개더 줄게. 뽀뽀, 한개더 줄게. 더 줄게. 뽀뽀, 뽀뽀, 한개더 줄게. 준수야, 한더 줄게. 뽀뽀, 뽀뽀 한번 줄게. 뽀뽀. 안 준수 기다리고 그럼. 자, 실무를 보여줘야 돼 준수는. 어. 준수랑 뽀뽀. 야이, <웃음> 뽀뽀. 아이. 자 <웃음> 갑시다 진술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계속 만들어 가자 고추 오늘 또 조금 땄어요 이긴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대신에 고추 냄새가 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놔요 이렇게 실적 온도는 55도 시간은... 40시간 하겠습니다. 8시간 기다려. 알지? 8시간 응? 기다려. 알지? 8시간 기다려. 알지? 알 좋아.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추는 조금 더 말려야 될 거에요 고추는 40시간이고 진술이 가 한번 꺼내볼게요 보이십니까?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말있어요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 어머머 소리 들리시죠? 응 이게 진술이 한, 한 2주, 3주 일치 간식입니다 응. 이렇게 말리면 몸에도 좋고 피부병 예방도 되고 그리고 또 직접 만드니까 믿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만 보는 거야. 많이 먹으면 맞는 거야. 맛만 보는 거야. 잘 됐나? 감 보는 거야. 자.